안녕하세요. 마스터클래스 FX의 양호입니다. 어,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도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수익률도 좋았고 많은 학생분들이 저희 마스터클래스 에 들어오셔서 저도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. 우리가 2020년도에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건 나라는 국민을 어,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기업에 속해 있는 직원들은 언제나 대체가 될수 있으며 더 이상 리테일 사업은 온라인 사업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이유들로 미래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더 커져가서 투자의 길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는 마스클래스 FX를 가입하신 학생분들이 지금 현재 2020년도에만 100분이 넘는데 전어 투자자로 전향을 하신 분들도 몇분 계시고요 2021년도에는 더욱더 많은 트레이더들을 배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2021년 어, 모든 마스터클래스 FX 강의가 1월 아니면 2월쯤에 어, 새로 완전히 다 업데이트가 될 거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도 다가오고 연말 디스카운트가 없냐는 분들이 어, 좀 계셔가지고 다음 영상 하단 혹은 댓글을 확인을 해보시면 은 30% 의 디스카운트 코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 디스카운트 코드는 딱 10명에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점잘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학생분들이 아니어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뭐 하나라도 더 배우실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좋은 연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 혹은 저희 멤버 채팅방에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